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아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느냐면 저도 참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그 구독자님들 중에 이제 외국에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통기타를 치시면서 기타 배우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담다리란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그 영상을 보면서 아 나도 예전엔 그냥 노래를 좀 했지 그러면서 어 제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예전에 <웃음> 지금도 좀 걸걸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목소리가 그래도 좀 괜찮아서 노래도 좀 하고 해가지고 참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목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더 나이 들고 그러기 전에 저의 끼도 좀 발산시켜 놓고 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노래를 어, 녹음을 해 가지고 어, 영상으로 남겨놓고 싶어서 미리 이렇게 몇 마디 말씀을 드려요 아,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는 해요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어, 이렇게 노력하는 노력파 그런 스타일이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카리스마들이 이 영상 안에는 다 녹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 좀더제 카리스마로, 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 좋은 영향력으로 영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뭔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차근차근 앞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요리 영상이 아닌 어, 노래 부르는 영상이 올라오더라도 그러려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노래 선곡은 뭘로 할까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 신청곡 어, 신청곡이라고 하면 노래 잘하는 걸로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아니고 신청곡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 중에 부를 수 있을만한 노래가 있으면 그걸로 한번 노래를 불러 보고 싶습니다 뭐정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방곡 18번으로 네, 할 수도 있고요 아참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나이가 이 정도 됐어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만들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아, 제가 살아가면서 많이 솔직히 못해 본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제는 앞으로는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보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댓글좀 적어주세요 무슨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요